현재 추가 합격자는 김용피 씨 축하합니다. 박성훈, 나상도 씨 축하합니다. 박지현입니다. 송민준 씨, 김해성 씨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장성호 씨, 홍민호 군, 송도현 군, 안성훈 김병민. <웃음> 최수호, 진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최수호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16일에 방송된 TV조선 미스터트로트 새로운 전설의 시작에서는 본선 3차 1라운드 메들리 팀미션에 이어 2라운드 대장전까지 치러졌습니다. 이번 본선 3차전이 추가 합격자는 나상도, 김용피 박성훈, 박지현, 장송호, 이하준, 진해성 송민준, 황민호, 송도현, 안성훈이었습니다. 본선 3차 진해는 진기스칸팀의 최수호가 뽑혔습니다. 최수호는 지난 본선 2차와 3차전에서 연속으로 진해 뽑히게 된 것인데요. 최수호는 또다시 진을 차지하게 될 영광이다. 징기스칸팀과 영광을 나누고 싶다. 욕심나지만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더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광의 진을 발표합니다. 길병민 씨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로. 진기스칸 멤버 다섯 명의 후보입니다. 어 길병민 씨가 살짝 저한테 어, 눈빛을... 길병민 아닙니다. 길병민 아닙니다. 윤주브아닙니다 최소와 진욱 가운데 본선 3차전 이번 본선 3차전 진의 영광을 안게 됩니다. 네, 최수진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진은 네, 1대 1 데스매치에 이어서 본선 3차전 최수호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최수호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두번 연속 진의 자리에 안게 됐는데요. 큰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징기스칸 팀이랑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최종진에 대한 기대가 있든지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노력하면서 또매 라운드마다 최선을 다해서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솔직히 욕심은 나긴 합니다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주에 본선 4차전으로 여러분 다시 인사드립니다 추가합격자 이제 남아 있는 수명 가운데 첫 번째 추가 합격자는 김용필 씨 축하합니다. 김용필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추가 합격자는 박성훈 오늘도 아주 대단한 무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 몸을 불살라가면서 통이었습니다. 통. 투옹. 다음 누굽니까? 나상도 씨 축하합니다. <웃음> <웃음> 역자는풀벌즈의 박지현 씨, 박지현입니다. 송민준 씨, 김해성 씨 축합니다. 축합니다. 장성호 씨, 이하준 씨. 애기들 정말 대단하다. 송민호 응. 군, 송도현 군. 거의 뭐 이제 막바진 것 같은데요. 애기들 정말 대단하다. 응. 다음 출합 격자는 봉 그림의 대장 안성훈 안성 아, 지지지마미안지마미안다정 마스터 또 있습니까? 9명 남아 있습니다. 없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16명을 확정해서 본선 4차전은 아 여기까지군요. 9명의 도전자에게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올라가야지. 올라가야지. 올라가야지.